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일까요? 시 새벽 2시 15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좀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려고 짠! 수산물 시장에 왔고요 갑자기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또 겨울에는 회를 또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은 24시간이라서 새벽에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산물은 살안 짜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그때 여기 맞죠? 아, 네, 맞아요. 아, 그죠? 전복은 두 마리요. 네, 네. 네네. 네, 그 정도 사이로 지역. 손 얼마예요? 어? 저런 맛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많이 안씻 네. 한, 네, 한이 정도? 세마리고 삼. 삼.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마리. 감사합니다 짜두 방어, 방어, 미노, 연어. 와우. 홍미노. 홍미노, 홍미노. 이건 아. 해. 관, 그러니까 관자랑. 이건 새우는 배터구이. 버터구이고. 이거하고 이거 버터구이. 네. 이건 해. 해. 네. 그리고 이거는 대치고인 네네네. 아, 어, 얼굴만하네. <웃음> <웃음> 지금 새우가 안 나왔는데 배고파서 못 참을 거. 반복회 그다음에 이거 모듬회, 관자 버터, 그다음에 꼬막, 개불이랑 해삼해삼은 초장에 딱 찍어서. 응 환자부터 이거 고소해요 진짜 가 지금 톡톡 찍어서. 응. 아연 얼마나 두꺼운 거 같아 I o n m w a o c o 이게 비린면서도 진짜 맛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비린맛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전 좋아해요. 너 말없이 먹는 거 같아 방어는 기름져서 좋아 방어는 막장에 찍어 먹었을 때가 잘 어울리고 응. 연어는 생화삽에 간장 아, 아니, 이거, 이거, 로거서 이거, 이 이거, 이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거이이이 이거, 다 한명은오 a t 야, 친구맛이고오 l m 도 ş י 그 전복은 약간 곰뚱쪽이긴 한데, 약간 말캉말캉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고좀 애가 짭짤하고 그 <웃음> 그리고 오지젝 고소해 그리고 방어는 기름지고 맛있어트 우리 해산물 사야 안 제가 딴 거에 비해서는 안 쓴다는 거지? 이거랑 막두공기랑두 우리가 해산물 좀 많이 먹었잖아? 이거좀 응. 괜찮아 난다 먹을 수 있어 안번데 음. 아, 음. 벌써 포개하면안 남은 세 너가 먹어가가 불해야죠. 룰은 룰이에요. 음. 아 그런 룰이가어 여기. 응? 아니야. 세거가이거뭐라뭐라이 <웃음> <님> 먹으려고 타놨어? <찾았어>? 이거아니 <웃음> 야, 내점이었어 어쩔 수 없네. 먹을 수 없게. 어쩔 수 없잖아. 부족하게 시키고또시끼자 그게 <웃음> 나을 것 같아. 많이 확정. 아,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네, 3만 5, 2, 1, 2. 네. 이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좀 부족한 듯 시키고, 어, 추가로 또 시키자. 처음부터 많이 시키지 마요.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